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깨비불이안입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 뵙게 됐습니다. 주간 운세를 매주 일요일 14시마다 공개방송 형식으로 방송을 해왔는데요. 지금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만 제가 방학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주간운세 방송만 쉬어가려고 합니다. 대신에 현재 월별 운세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것이 8, 9, 10, 11, 12, 1, 2월까지 이렇게 약 7개 월별 운세가 남아있고요. 요거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쉬어가는 그 기간 동안 미리 업로드를 할게요. 미리 실시간 방송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채팅창에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8, 9, 10, 1 1 12, 1, 12, 12, 2월까지 업로드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2022년, 이민년 일관별 운세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예, 커뮤니티란에다가 공지를 하려다가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냥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공지 올립니다. 여러분들, 주간 운세 왜안 올라오냐? 이렇게 또 질문 쭉 올라올까봐 영상 공지 올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. 대신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찍 월별 운세, 이민연 운세 제가 약속하겠습니다. 기다려 주시고요. 예, 네, 좀더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방송 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